오늘 한라산 안갈 거고요. <웃음> 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지금 한라산 가고 있어요. 오늘 한라산 안갈 거고요. <웃음> 한라산이 잘 보이는 어리목 옆에 어승생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라산을 어, 볼 거예요. 지금 길은요? 음,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역시 제주도라 여기나 와야 쌓인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구 숨차. 아직 입구도 안갔는데 이거 뭐냐 아. 여기 제일 아래 보면 어승생학 탐방로라고 있잖아요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슈우 보면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저쪽 편으로 가야 즉 다시 말해서 어린목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 편으로 가면 그 어린목으로 들어가는 한라산인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승생악입니다. 이렇게 한방 안내 소용으로 가면 돼요. 이게 어승생악이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벌써부터 아직 10분 걸었나 우리? <웃음> 10분도 안 돼. <웃음> 와 진짜. 아니 뭐 솔직히 어리목도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응. 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아, 그래도 좀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닥에 눈이 쌓여있네요. 아이젠 신어야 되나? 아이젠 신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아이젠을 절착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젠 신고 발걸음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약간 눈이 많아졌어요 음, 좋다 바위와 나무 신기하다 뽀드득 뽀드득 이게 약간 눈이 얼어서 소리가 좀더 많이 나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희한해 집에 있으면 여행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나오면 막다 새로운 여행 하고 싶은 데가 계속 생긴다. <웃음> 어,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아주 병이야. 어디를 나오면 또어또 어, 또 어딜 가고 싶어져. 근데 정말 집에 있으면 난 집을 너무 좋아해서 집이 좋거든. 아 이거 여행 작가가 할 소리가 아닌가? 아 <웃음> 어, 여기 좀 매우 눈밭이네. 비록 눈꽃은 없지만 한라산 보인다 아 오늘 근데 하늘이 너무 어, 뿌옇어 어뿌네 저기 눈이 쪼 보이는데 어, 뭔가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동해물과가 <웃음> 그치 야 저게 윗쇄오름 아니야? 저 윗쇄오름인데 어디가? 저 제일 위인거 아니야? 저 백록담이야? 그런 것도? 뿐 아닌데? 위세오름처럼 아, 생겼는데? 잠깐. 야, 근데 하늘 뿌연데 되게 뭔가 환상적이야. 어왜 어, 갑자기 파라지 어, 너무 예뻐. 야 저게 이렇게 사면에 눈 쌓인 거 너무 예쁘다. 너무 웃겨. 갑자기 파래져. 딱 돌자. 저기 만세동산에서 내려다보도 오늘 예쁘겠다. 저기가 바다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 정상 왔어요. 짠 그런데요. 어생생아 꼭대기에도 일본군들이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동굴 진지가 있었습니다. 일제 동굴 진지예요. 어, 침략 전쟁의 어, 도구로 사놨네요. 이렇게 아래에 동굴을 엄청 정교하게 파는 걸알수 있어요. 이래요. 아, 이래요. 제주도 오른마다 파놓지 않은 곳이 없네요 커피 한잔 마시고요 이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해발 1160봉 여기 보이는 게 백목단이고요 자, 삼키 바다 쪽, 산쪽 네.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한 30분? 올라가서 정상에서 좀 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데는 뭐한 20분? 야 그리고 이건 너무 웃긴다 몰랐다 어. 색깔 봐 아, 주먹이야? 가짜 같아 막 어. 특이하다. 무슨 용암이 흘러내린 것 같아. 사,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 주목이야? 그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건줄 알았어. 요 주목, 부목, <웃음> 메인 앤 서브. 응. <웃음> 너무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나무, 꽃 이런 거 너무 하나도 모르고. 그래도 하늘은 기본 파래. 겨울이라서. 응. 겨울 하늘색. 한 200칼로리 썼나 우리? <웃음> 이거 있는데 여기? <웃음> 어? 기다려봐. 그거 안 했다 진짜 걷기 그거 하면 아 아깝다 만보기 안 켰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산행하시기 전에 어리목입구 정거장에서 꼭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보통 1시간에 한대 정도가 오는데요 도시에서보다 시간이 빨리 끊깁니다. 그래서 꼭 버스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빵언니 따라오세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